황사가 가린 봄날을 무엇으로 씻어낼까요?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을 누가 벗겨줄까요? 사라진 벌들의 외로운 봄꽃들은 누가 입을 맞춰주나요? 꽃피는 봄동산이 외롭지 않았으면 하여 도욕풍류당 사람들의 꽃피는 새동산 전해드립니다. 잠시 이 봄노래 한 구절로 가려진 우리 봄날을 씻어내보자고 풍류당 AI 똘라미는 이렇게 쫑알댄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꽃찌기 전에 무슨 봄 노래 한개 배워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이걸 하게 를필었어 그러나 이제 한, 네. 한 번만 하면 여러분하고도 하고 한 팔구십 프로 잡혀요 꽃비는 새도 산사시다 옹사네. 옹 옹사네. 옹사옹산에 많이 좋옹졌어옹 꽃송이 방네첫 꽃송이 방실방실 첫 꽃송이 방실, 방실. 자, 어. 꽃송이 <웃음> 방실. 자, 적꽃송이 방실방실 적... 어여쁘게 웃음짓고시다 적꽃송이 적고성... 방실방실시다 적꽃송이 방실방실 어여 어여쁘게 방실 어이없게 웃음 짓고 시작! 꽃송이 방실 방실 얼씨고! 어, 히히히히이히 벌락아비들도 보람 나비히히 벌아비들도들 아니고 벌락아비들도 벌락아비들 따라 왕대허네 꽃 꽃놀이가세 봄맞이가가 이 봄맞이가 세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렇게 거기서 또 그렇게 섬세하게 해야지 거기를 그렇게 얼버무려서 모두라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렇게 하지시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모두 우리 모두 다가 근게 아까 봄마지가 새우리 새보다 그 한음이 낮으니까 그음을 기억을 해야지 그싹잊자머리고어은깽뚱은 음을 내,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새우리 그, 그거보다 한음 떨어지니까 그걸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봄맞이 가세 우리가 기억력이 나빠 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고 있는 음의 현주소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서 그음보다 한음이 그음보다 두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 근데 그음을 잊어버리면 안된단 되고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봄맞이 가세 보다 한음 다죠 우리 모두 그리고 모노 그 우리보다 하늘 음더 높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거야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 더 어룽지게 해. 다 같이 이렇게 입으면 더 어룽진다고 여러분들이 할때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거기를 넣어서 시임을 하나 넣은 거야. 다 같이, 이렇게 하면 좀덜어룽지잖아다 같이, 봄맞이 가세. 이렇게 시작.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앞산 뒷산으로 앞산 뒷산으로 어르식이 그놈은, 그놈은 정말 잘했어. 앞산 뒷산 가시. 잘했어요. 이제 주, 저기 적으니까 알고 있는 게 적으니까 그리고 많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자꾸 불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신국악도 그런 게할 거예요. 꽃피 꽃피 송이 방실 방실 어음어게웃음짓음 호랑 호비 나비 희희 으음, 으음, 으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봄맞이 가세 앞산 뒷산으로 봄맞이 이 가세냐고 앞에 것 뒤에 것은 못해 줘 왜냐 <웃음> 왜냐 나도 어룽져 그래 더 다듬어갖고 여러분들하고 그는 하게. 네.